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는 꽉지와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이솔들에게도요 꽉지벌레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 이번에도 또 펑펑물을 풀어 먼저 분사를 해놓고 솔로 막 문질러줬어요. 사이사이 그 펑펑물이 스며들 수 있게요. 보세요. 이렇게 붓으로 좀 거칠다, 바이슬이 조금 거치는 편이라서 좀 거칠게 다루고 든 것처럼 좀 세게 비벼줬답니다. 퐁퐁물이 쏙쏙 들어가 깍지를 좀 미끄러져 내 보내기라도 하라구요. 진짜 올여름에 깍지가 너무, 너무 한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정말 괴롭히고 있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깍지하고 전쟁이 아주 그냥 계속되고 있답니다 끓는 물로 소독하고 깍지 약을 사서 뿌리고 별걸 다해도 또 다른 곳에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깍지하고 전쟁 때문에 손가락이 아파 죽겠답니다. 근데 이쪽 바구니들은 괜찮아요. 깍지가 이상하게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짐벌이 돌아갔군요. 반대쪽도 지금 좀더 세게 비비고 있답니다.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바위솔인데요. 가운데서부터 저렇게 깍지가 있으니 퐁퐁물을 먼저 뿌린, 뿌린 후 살포하고 지금 붓으로 사이사이 들어가라고 막 비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수로 그걸 퐁퐁물을 벗겨내고 조금 한번 더 하고 더 하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흙까지 흙까지 약을 분명히 다 쳤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질긴지 도대체 아유 너무 너무 질기네요. 깍지들은 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생명이 질길까요 살리고자 하는 것들은 잘안 되는데 아유 정말 괴롭습니다. 깍지아이 전쟁 때문에 아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그래도 다행히 바이솔은 생명력이 길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 없어지겠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흙에도 약을 몇번씩 치르고 했으니 음 없어질 겁니다 그죠 없어지겠다고 함께 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